와 개불이다. 음. 와 대사입니다. 음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음식은 입니다 개불하고 회사입니다잡수운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 h a t s r right. i s u 좋아, 좋 s a r e sure, s u 병을 다 비워버렸어요 쏴쏴쏴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개불. 정말 소주 도둑입니다. 아... 개불이 수산시장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, 아직. 그... 인터넷에 제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지금 해삼 같은 경우는 시장만 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해삼 도 굉장히 싼 가격이 지금 시장에잘 구할 수 있는데 개불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. 근데 원래 이 시즌이 좀 나올 때가 맞는데 여수시장에서는 아직 구경하기가 좀 힘드네요. 음. 여러분, 자, 개불. 아.. 소주 도둑이네 진짜 이거 근데 못 드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생긴 게좀 징그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 많은데 맛을 한번 실제로 보시면은 아 정말 제가 이제 소주 도둑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술을 먹은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불과 지금 15분도 안된 사이에 소주 한병을 지금 거의 다 비워버렸네요 예 네. 바지가 한잔 먹고 네. 어제 바지가 앉잔 먹긴 했는데 <웃음> 아무튼 진짜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맛인 것 같아요 이 개불이라는 게 와, 최고입니다 뭐 술안주 개불 안 드셔보신 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잡아운드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